자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. 자 오늘 온 곳은 놀이공원이라고도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수영장 거기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익사 사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. 그리고 오늘 여기 촬영을 허락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께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Start Go 공포 방송 넘버. No. 지금은 또마 시대.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! 바로바로미!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에 오늘 위치한 곳이 여러분들 뒤로는 산입니다 산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별로 좋은 하루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뒤로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추워 여러분들 와. 오. 와. 어디 가나, 이런 대나무들은 항상 있네. 여러분, 보이죠? 이 김.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전담 아니에요. 계세요? 잠시 쉬어 좀 하겠습니다. 어, 어, 깜짝이야. 뭐야? 저 산타 할아버지? 머리가 없어. 저쪽에 무슨 공간이 있는데. 오! 어차피 여기는 올라가기 초입에 있는 그냥 참고식의 그런 장소 같고 부지에 있다 한번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 어, 여러 가지 막 놀이시설, 매점, 뭐 숙박업소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. 와.. 누구 있습니까? 계십니까? 음 여기는 잠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한번 올라가보죠 여러분들 현대나무고, 이건 대나무고.. 이건 소나무인데.. 가운데 빈 곳이 여기 중나무가 있었던 자리구만 어, 너희들 먹을 때는 대자리 먹어야지 가자고 아... 여러분들 이제 슬슬 긴장하세요 아, 규모가 상당히 크죠? 아... 노래방은 안 가볼 수 없죠. 한번 들어봅시다. 가 와, 오리. 오랫... 잠깐. 무슨 소리야? 여러분, 저 아닙니다. 누구세요? 어, 소리 멈췄다. 어? 누구세요 하니까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어. 혹시 누구 있어요? 잠시. 와, 진짜. 와, 손 닭살 엄청 돋네 역시, 노래방은 노래방이네. 여러분들. 이게 진짜, 와, 제 닭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밖에보다 더 추워. 잘못들은 같지는 않아 누구세요? 와, 노래방 우와! 아, 뭐야? 막, 아! 와, 내가 이렇게 넘기고 있었을 때 갑자기 넘어버렸어, 이렇게. 아! 역시 노래방은뱃이안 하는구만. 아, 어. 일단은, 누가 있기는 있네요. 어. 또 한번 올라가 보죠, 여러분들. 자, 부런히 한번 또. 와. 방금 노래방에서 제가 나왔잖아요, 여러분들. 오히려 밖에 나오니까 좀 밖에가 더 따뜻한 것같아 지금. 한참을 왔습니다. 여기 2층도 있었네. 화장실 있고. 아. 언제 주차한 게야 이거? 야. 이들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? 뭐야? 하고 모쏠 어 어? 뭐야? 이런 보여요? 움직이는 거 이게 누구세요? 누구 타고 있어요? 우와 보세요 여러분 이 녹슨게 지금 이거 안 무너지나?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누구 타고 있나요? 우리 잠깐 어? 멈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가서 얘기를 좀 해요 예 잠깐만, 잠깐만요. 석이 야? 아니, 어? 이큰 바이킹 어떻게 움직여? 이거? 누가 쳐다보고 있나? 진짜 어디 영화에서나 볼 법한? 맞죠, 여러분들? 와, 이 녹슨 거 봐라. 당장 무너져도..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여기는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 오.. 이게 움직였다고? 오. 이다녹없어 가지고 우와. 이게 우와. 우와. 이 나무 언제적이야? 와. 우, 괜찮아나? 우, 무슨 소리야? 오,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? 그래,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.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파스이움직였단 말이야. 아니 지금 올라오니까 또갑지금 이러네 한번 내려가서 카메라 한번 설치해 두고 한번 관찰카메라 한번 해봅시다, 여러분들. 똑같이 또 움직이는가, 안 움직이는가. 알겠죠, 여러분들? 한번 가봅시다. 오, 한번 내려가서 한번 관찰카메라 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, 여러분들. 이게 왜 움직였는지 가봅시다, 여러분들. 이게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카메라를 대놓고 한번 관찰 카메라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. 아. 자 여러분들 관찰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 아까 이 바이킹이 움직였거든요. 한번 10분만 지켜보도록 하죠. 저는 잠깐만 빠져 있을게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잘 보였습니까? 와..이게 관찰카메라에 제대로 잡혔을랑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어. 와, 진짜 보기만 해도 섬뜩하네 섬뜩해 어? 내가 뭐 잘못 봤나? 여러분 보셨나요 저기에? 지금 제대로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누구 있어요?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? 잠깐만. 어어어, 저 문다, 문다, 문다! 아, 이거 무조건 확인해봐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어? 빨리 가봅시다, 여러분들. 이 바이킹이 아까쯤에 움직였잖아요, 여러분들. 헉! 헉! 여기데 어? 아! 와. 여러분들 아까 이쯤 될 거예요. 어, 이쯤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? 여기 카메라 세웠던 아까 지금 관찰 카메라 했던 그 위치거든요. 여기가 여기 아까 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? 지금 여기 끄트머리 여기 이필부브 아저씨가 있고 우리 저 위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고 지금 아까 봤던 여기 부스 아까 이제 카메라 이제 제대로 잡혔을까나 모르겠지만 이 부스에서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. 그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드린 거예요. 와. 그냥 원래 막이이 이 망자들이 노래방, 놀이 기구 이런 어떤 놀이동산에 있는 데서 자주 출몰을 해요. 어, 어. 그냥 여기서 놀고 싶은 망자인가 싶기도 하고. 와, 또 오늘 진짜 그 짧은 시간에 기운은 확실히 있어요, 여러분들. 이 일단은 하, 그새 사라지고 없네. 어? 하, 아, 자 여러분들 한번 저는 여기 분명히 좀뭐좀 뭐, 좀 소리 들려요. 뭐 주얼거리 소리? 뭔가 계속 여러 마리 들려요. 여기가 아무래도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방금 들은 얘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라.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여러 형체 제가 올라왔을 때도 누가 이렇게 빼꼼 쳐다보고 막 바이킹이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런데 조금 소름이 게 뭐냐면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. 친구들. 방해하지 말아라. 놀고 싶으니까. 더이상 방해 안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는 또 어떤 해를 입히거나 장난을 지 모르니까 방해하지 않고 오늘 이쯤에서 그냥 빠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게 놀이동산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랑 모르겠습니다 어, 재미나게 보셨길 바라고 어,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